이번 시간에는 대구 수성구 쪽으로 해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준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전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의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큰 이슈가 크게 없다 보니까 원래 좀 비싼 동네였죠 그 말고는 가격이 엄청나게 뛰거나 뭐. 하락하는 변동 자체는 거의 없었는데요 일단은 비교 분석이 돼 있고 대구시청 이전 자리다 음 바로 수성구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 다음 동구석으로 달서구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랑길이 이쪽에 부근하고 있고요 수성초등학교 부근이고 수성동일 할빌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건물이 짓는 걸로 해서 로드 뷰가 나오는데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3층 상가주택이고요. 유튜브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보통 신축 상가주택이나 어우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유튜브에서 <웃음> 벌써 매물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금액은 10억 5천, 용사가 5억입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요. 대지 면적은 46.5평, 연면적 63.6평입니다. 신축이죠. 1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랑길 레그리 부공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과 인접하게 되어 있고, 8m 도로를 물고 있고요. 상가주택입니다. 1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12억 5천입니다 대지평수는 66.6평이고, 금평은 3 9 9 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1층 상가 원룸 2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1개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 12억 5천만원에 대출은 70에서 80%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출금은 4억 7천만원. 보증금은 3억 7천 7백만 원, 월 임대 소득은 255만 원입니다. 실투자 인수 금액은 4억 3천이면 될것 같고, 현재 대도록에면 인접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매물이고요. 8m, 4m 코너입니다. 코너고, 드랑길 레그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물입니다. <웃음> 수송로 가 인접하게 되어 있고, 동일 하이블과 드랑길 사이에 있는 8m 도로를 물고 있는 옛날 구축 원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11억 600입니다. 대지 평수는 79평, 금평이 138평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을 하였고요. 보증금 1,600만원, 월세가 365만원 나오고 있고, 자가 없습니다 인수 금액은 10억 9천만 원. 원룸이 4개 있고 투룸이 2개 고리룸이 3개 주인 세대가 한개 있는 10가구를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물론 주변에 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매물들이 많습니다 25 27어 그런 매물들을 다 오픈을 하게 되면 뭐 저조타 마탐 가지겠지만 은 자기가 안될 수도 있고 뭐 보이는 것들이 20억이 넘습니다.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실제 그런 매물들을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공허함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 건물입니다. 마찬가지 상동에 위치하고 있고 돌아온길부근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정에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요. 매매금액은 12억입니다. 대지평수 61평, 건평 120평입니다. 보증금 3억 2천, 용자 2억 9천입니다. 물론 평당금액으로 따지면 저렴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신축 개념의 디자인이라든지 외관상 전혀 오래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8m8m 8m 곱하기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도인 의사에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절충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매물을 덜 놓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월세는 한 달에 267만원 발생합니다. 아, 마찬가지 상동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상동 주민센터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금액은 18억 5천원입니다. 여게 단점이 땅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땅만 좀 작았으면 매매금액도 충분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대지평수가 92평입니다. 금평이 157평이고요. 융자가 7억 5천, 보증금이 3억 5 0 0월 달세가 5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수금은 7억 9천 5백 조금 아쉬운 게 땅만 조금 작았다면 매매 금액이 충분히 작아서 충분히 매매가 됐을 것 같은데 땅 평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매매 금액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찬가지 신축 가구 주택 내부는 다른 유튜브들이 올려놔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수는 1층 상가 원룸 2개, 투룸 5개, 쓰리룸 2개, 총 1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랑길 대도로변의 상가 주택입니다. 1층 상가로 쓰고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도로변 상가이면서 단점이 전면이 좁다는 게 단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매매금액은 19억 5천입니다. 대지평수가 62평, 건평이 58.7평이고요. 다음은 드랑길 대도로변에 있는 이층 상가주택입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송무수 인접하고 있고 드랑길 대도로변에 있는 30m를 물고 있는 이층 상가주택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9억 5천입니다. 대지평수가 62.5평이고 건축면적이 58.7평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0m 도로를 물고 있고 반점은 전면이 좀 좁은데 지금 현재 이대로 사용하는 을 것보다 철거를 해서 신축으로 짓는다면 건물을 앞쪽으로 땡기고 왼쪽으로 해서 통로를 만들어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돌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주인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 뭐 저보다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전면이 좁은 건물들은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융자 없고 보증금 없습니다. 매매금액, 인수금액 똑같이 19억 5천만 원. 드랑길 대도로변 상가입니다. 이번 매물은 두산동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 두산동에 수성목과 인접하게 있고 드랑길 부근과 t b c d 편중앙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타크 플렉스로 해서 마무리를 해놨고요. 밑에는 돌 마감으로 해서 포인트를 줬고 중앙에 마찬가지 징크로 해서 포인트와 옥상마감 마찬가지 징크로 덧붙여 세나놨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리석을 붙여놨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타코플렉스나 스타코로 마무리를 하거나 세라믹 사이딩을 붙여서 마무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인면에서 월등하게 보기가 좋고 방수라든지 이가 왔을 때 빗물 흘림 자국이 없는 장점들이 있는 건물들이 요즘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지평수는 68평, 금평 이 235평이고요. 매매금액은 16억 3천만원, 1층 상가 22평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3룸 포룸 3층이 3룸 포룸 4층이 주인세대 복층으로 6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6억 2천이고 월 수익금은 350만원입니다. 융자와 보증금을 빼면 3억 1천만 원 인수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단점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월 보증금 수입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개인 성향과 능력에 따라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면 월 보증금은 많이 나올 것이 월 수입은 많이 나올 것이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면 아무래도 자기 금액에 맞는 매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전역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가격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월 임대 가격도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신축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건축하는 분들도 땅값 대비 금액을 손님이 붙으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더 올려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하면서 건축도 동태를 감아서 건축을 해봤지만 건물을 제가 온전히 짓는 것은 아니지만 대강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마진 정도는 충분히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적당히 먹는 것은 관계 없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매물들은 사실상 소개를 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은 드랑길 부근 똑같은 관동입니다. 금천산 내거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8m 도로를 누르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추세가 대부분 화이트톤 계열로 많이 가는데 화이트 대리석과 스타코로 전면 내부, 외부를 마무리했는 것 같고요. 1층에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3억 3천만원, 대지평수가 54.2평, 은평이 108평이고요. 다섯 가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3룸 한개 4룸 한개 주인 세대 한개고요 보증금 3억 8천만원, 용자 6억원, 월세가 280만원 자부담이 3억 5천만원 실윤수금이 3억 5천만원 이면 충분히 매입을 할수 있는 건물입니다 마찬가지 이 매물도 월 수익에서 이자를 100에 면 순수익은 60만원 정도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자가 6억이나 받아 있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받을 분들은 사실상 메리트가 없는 것이고요. 융자를 좀 적게 받아야 그래도 월 수익을 어느정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매물입니다. 다음 매물입니다. 마찬가지 드럼길과 DBCD 쪽수소목 사이에 있는 매물이고 4천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겠습니다. 매매금액은 10억 8천, 대지평수 60.5평, 금평 98.9평, 1천 피로티로 되어 있고, 2천, 3천, 4층에 투룸 3개, 원룸 2개, 쓰리룸 1개, 주인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9 2 0 0이고 용자는 4억원, 월수익금은 329만원입니다. 여기서 대출이자를 빼게 되면 200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뭐 대부분 신축 상가 주택이나 주택들 얘기할 때뭐 4층에서 주인 세대에서 수성 못이 보인다 그런 설레는 들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주택 4층에서 보면 대부분 수성 모은다 보이는 거고 아파트 중간층만 해도 수성 모은다 보입니다. 중간층 저층 빼놓고는 다 보이는데 물론 확대 인뷰가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여유에 내 돈에 맞게끔 건물을 사느냐 안 사느냐. 파트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하냐 비싸냐 적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6m 8m 도로를 물고 있고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슈가 있는 대구시청 부근 쪽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비교했을 때 사실상 개인적으로 거품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은 향후 이슈가 있는 동네들은 대부분 가격 상승들이 되었고 그만큼 거품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형편과 위치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 상가주택. 투자 가치로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이슈가 있는 동네에 들어가면 집가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이 목적이고 최소의 돈으로 투자 하실려면은 반야월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반야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매 금액이 6억에서 7억입니다. 현재는 낙후돈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좋아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두산동입니다. 두산동에 공원이 있는 코너에 8m, 8m 코너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층에뭐 수속목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편에 상가나 다가구 주택이 없는 그냥 공원이 있는 이런 자리를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꼭 주인 세대가 아니라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없고 확 트인 조망이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은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평수가 88평, 은평이 158평, 용자가 1억 5천,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445만 원, 월순수익은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12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 6개, 쓰리룸이 6개, 주인 세대가 없는 게 아쉽고, 물론 대지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높은 것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면은 아주 좋은 편이고, 온 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에 확 트인 조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개개인적인 성향은 격성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BC 뒤쪽에 통상가 주택 및 상가 주택입니다. 현재 8m 도로를 물고 있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층 상가로 되어 있고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81평, 건평은 161평입니다. 매매금액은 22억, 보증금 3억 7천, 융자 5억 5천만원, 월 수익은 580만원, 인수금액은 12억 8천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10m 도로를 물고 있으며 상권이 아주 활발한 동네이지만 현재 두산동 예전만큼 아니라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엄청나게 활발하지만 그리고 주변 인근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 향후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뭐 적당하다 나쁘지 않다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정말 좋다고는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주택 4층 이상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매물 또한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으며 태양열 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매도 하려는 분들의 생각으로 매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금액을 얘기 했다가 더 올리거나 내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실제 매물을 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문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물건 마음에 들었다가 안 판다고 하거나 올리면 안 사면 됩니다 이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고,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건보려고 올리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물어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만 보면 되는 것인데, 팔려고 내놨다가 손님부터만 안 산다. 그런 매물은 동네 소문내서 절대 못 팔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품을 백화점 가서 사더라도, 실제 명품이 정가를 주고 무조건 산다고 생각하는데, 명품도 DC를 해줍니다. 충분히 DC해주는 방법은, 백화점 상품권을 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DC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산다고 두 배, 세배 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연하지 않고 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0m 도로를 물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1, 2층 상가로 되어있고 3, 4층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7억 5천입니다. 대지평수는 75.2평, 건평은 121평입니다. 1층 상가, 2층 상가로 되어있고 져 3층, 4층으로 해서 복층으로 해서 주인세대가 들어가있습니다. 융자는 6억 7천 5백이며 인수 금액은 7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월 나오는 차액에서 실제 이자를 빼고 나면 월 225만 원 수익률 수익이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산동, 대오트럼프와 SK뷰, 그리고 신축으로 지금 현장에 새로 짓고 있는 브로지오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마찬가지 8m 도로를 묶고 있고요. 1층, 2층은 벽돌로 마무리를 하였고, 3층, 4층은 징크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8m 도로를 물고 있고, 현재 매매금액은 18억 8천입니다 대지평수가 67.8평, 금평이 123.4평, 1층,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3층은 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주인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6천만원, 월 350만원이고요, 인수금은 8억 2천만원 입니다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 인수금 저 월수익금은 140만원 입니다 물론 신축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축과 구축 마찬가지 현재 약간 이라도 이슈가 있거나 위치가 괜찮은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 중복될 수 있음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많지만 너무 비싼 매물들 같은 경우 자괴감을 줄수 있어 그에 대한 방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원룸 건물입니다. 1층에 자그만하게 상가, 상가는 들어가 있지만 위치는 대호트럼프 뒤쪽에 수성해민턴 포르시오 신축 현장 부근에 있는 준... 상가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는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위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 8m, 8m 코너에 물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다 보니 용자는 70에서 80% 발생할 수 있고요. 매매금액은 12억입니다. 대지평수가 66평, 금평이 120평, 융자가 4억, 보증금은 2억 4천만원, 월임대수익은 460만원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자그마하게 들어가 있고, 원룸이 3개, 3층에 원룸이 3개, 투룸이 2개, 4층 주인세대로 임대가 넣어져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인수 금액은 5억 6천만원. 사실 8m 8m 코너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위치에 매매 금액은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주차가 1대 1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 주차 한 대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투룸이라든지 쓰리 룸을 넣게 되죠. 건축을 할 때. 네, 원룸을 하나 넣어도 주차가 한 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 세대수를 그만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 건물 같은 경우는 원룸이 뭐 10개씩, 8개씩 들어가고 뭐 주인 세대가 들어가고 투룸이 2개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구별로 뭐 어떤 건축법은 약간씩 틀리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다 1대1 주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걸어야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동네가 많기 때문에 예전 건물들이 사실상 따져보면 수익률 면에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1층 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를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대리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리석은 운브운 스타일의 대리석인데 베리석 같은 경우도 얇기가 두껍기가 두껍냐, 얇느냐 차이에 따라 금액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면치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디자인 면에서도 좀 틀리고 가격 면에서도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돈을 얼마나 들었느냐, 안들었냐 수성구와 다른 구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씩 차이는 좀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징크를 사용하거나 세라믹 타일을 사용해서 외관을 예쁘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랑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실제 같은 경우 협소주택을 증축하여 만든 건축물이라고 보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금액은 10억 6천만원입니다. 대지가 42평, 금평이 74평, 1층 상가로 되어있고 2층이 포룸입니다. 3, 4층 주인세대 복총으로 만들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보증금이 4억 2천만원, 융자가 5억원, 실인수금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월수익은 한 달에 130만원. 우리가 협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협소 주택이라 하면 땅평수 대지평수가 35평 40평 42세평에 대한 적은 평수를 가지고 1층을 상가를 넣을 수 있으면 넣고 2층 3층을 통으로 대부분 쓰게끔 주인이 살게끔 만들어 놓는 것을 협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협소 주택에서 2층을 상가를 넣는 경우는 대부분 잘 없지만 2층 같은 경우 다른 임대를 줄수 있는 상가 나 주택을 놓고 3층 마찬가지 주인 세대가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평수기 때문에 4층으로 해서 반 틈을 복층으로 만들어 주인이 쉽게 편하게 넓게 살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 건축물을 가지고 협소 주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대지평수가 적은 평수를 가지고 건축을 한 주택을 협소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어트럼프와 지금 브로지오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있고요. 공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물론 공원은 없어 아쉽지만 현재 구축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매금액은 13억. 대지평수는 68평, 검평이 125평, 1층 상가로 되어있는데 상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뒤쪽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건 용자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2층, 3층 원룸이 4개, 투룸이 4개, 4층 주인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출금은 6억, 보증금은 3억 6천만원, 월수익금은 316만원, 인수 금액은 3억 3 9 0 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자를 내고 순수익금은 제가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산동 입니다 드랑길 초등학교 부근에 있고 드랑길 대도로변에 인접하게 되어 있는 위치의 상가 건물입니다 4층 상가주택입니다 외관은 호박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했고 사이딩 세라믹은 아이지 싶은데 벽돌 마감으로 포인트를 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이 상가로 들어가 있고요. 매매금액은 17억 5천 신축 상가 건물, 물론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는 매물입니다. 대지평수가 68평, 금평이 140평, 용자가 6억, 보증금이 4억 4천가량 되고요. 월세가 397만 원, 순수익은 205만원 정도 됩니다 1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 룸세개 4층은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이렇게 맞은편에 아무것도 없이 공뷰가 있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일단 뭐 돈이 가장 중요하겠죠 항상 돈 따라 건물 간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건물을 고르려면 일단 막힘이 없거나 확 트인 조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성구에서는 8m, 10m 도로를 물고 있고요. 6m 도로는 잘 없습니다. 4m 도로에 신축으로 짓고 있는 지금 신축 건물도 제가 몇 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아직 마무리가덜 되는 것도 있고 3회 다는 추천을 안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금액 대비 평수가 늘기 때문에 어또 나름 그쪽으로 금액을 저렴하게 신축을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동 신축 상가주택 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로드뷰로 보기 때문에 실제 예전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을 밀고 현재는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공사 현장일 때 건물을 사진을 찍었는 기 때문에 화질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매매금액은 16억 5천만원, 1층 상가가 좌우측으로 좌우 되어 있고요. 2층, 3층, 3룸, 2룸, 3룸이 두개투룸이세개 4층은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축으로 짓는 모든 상가주택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보증금 5억 6천만원, 융자가 7억입니다. 인수금액은 3억 9천만원, 월순수익금액은 239만원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고 주변에 전부 다 원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원룸 단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3개 정도의 신축 상가 건물이 더 있습니다. 물론 한개는 매매가 되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동 쪽에 있는 신축 상가 건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바로 옆에 도매물이 나와있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대는 16억 5천입니다. 16억 5천에 각구와 비교를 하게 되면 위치상이라도 여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도로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은 16억 5천, 대지가 62평, 연면적 건축면적이죠. 123평. 8m 도로를 똑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3억 4천, 보증금은 6억 9천만 원. 총 월세 금액은 순수익 180만 원입니다. 물론, 에르베타는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유튜브에서도 내부를 방송한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왜 이거를 매매가 됐는데 보여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위치상이 좀 중요합니다. 아까 같은 신축이 때에 같은 금액이라면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매물이 좋고, 그리고 현재 마감은 세라믹으로 해서 사이드몰딩을 해놨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통유리로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이딩 세라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때가 들타는 어떤 장점이 있고 디자인 면에서도 좀 보기가 좋습니다. 바로 옆에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금액은 18억 5천이고요. 대지가 7 3 평, 금평이 1 4 6 평, 보증금이 2억 8천만원, 용자가 8억원입니다. 월 수익금이 390만원 정도 되고요 인수 금액은 7억 7천만원 입니다 물론 같은 라인의 8 m 를 물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인데 16억 5천은 매매가 됐고 18억 5천은 매매가 안 됐습니다 물론 내부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외부 마찬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격대가 2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팔리지 않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와 외부 사실 건축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의 외부의 어떤 건축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100% 환상을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쉽게 매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것들이 거래가 좀잘 되는 편이고요. 신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옆에 매물을 비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금액이 적당해야 된다는 기준은 같은 라인에 똑같은 건물들이 있다면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야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층 마찬가지 상가가 2개 양옆으로 나눠져 있고요. 2층 상가로 되어 있고 3층 3룸 한 개, 투룸 두 개, 4층은 당연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가성비가 좀 좋은 쪽으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신축도 구축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지금 드랑길에도 마찬가지 나와 있는 대도로변 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매매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황금통의 전면이 좋고 마트 바로 맞은편에 입점하고 있는 이 위치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10억 5천입니다 보겠습니다 돼지 평수가 617평 67평이죠. 67평, 금평이 119평, 8m 도로를 물고 있고요. 융자가 2억 8천, 보증금이 2억입니다. 월세가 400만원 정도 나오고 순수익은 347만원입니다. 인수 금액은 5억 7천만원 정도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신축도 신축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가성비로 따지고 적은 금액을 찾으신다면 이런 매물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판단은 다 틀리기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신축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상권이 좋은 위주로 가느냐. 물론 4m, 6m만 들어가도 가격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가격이 비싼 매물은 의미가 없는 매물이고요. 평당 금액으로 따져도 15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축 원룸이 거래되는 금액은 1300 매매도 있지만 1500, 1700 정도가 주거래되는 평당 금액이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700 정도 매매가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거꾸로 환산하면 총 매매금액 나누기 대지평수를 하게 되면 실제 평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편의 지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매물도 워낙 많다 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영상의 유튜브를 찍어도 매물을 다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매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은 매물을 골랐다 하더라도 또 쉽게 팔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안 판다고 얘기하거나 금액을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매매금액을 물어보고 정확하게 판매할 때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밤보듯이 얘기를 해놓고 손님을 모시고 가면 금액을 올리거나 안 팔겠다 하는 지저분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올라서 졸부의 어떤 영향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매매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판매하실 때 매물을 내놓으셔야 서로 불신도 안 생기고 인상 쓰는 일이 없습니다. 간보듯이 매물 내놓고 손님 얘기해서 진행하면 안 팔겠다. 양아치가 하는 짓은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은 동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기본적으로 매매금액이 6억에서 7억 됩니다. 가성비는 아주 좋은 편이고요. 물론 투자 가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동구가 많이 아태하다, 보 뭐, 어, 낙후되다 보니까 사실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없긴 없습니다만은 뭐든지 가장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거나 상권이 좋은 매물을 구입하거나 대도로변에 위치가 좋거나 매매 금액이 저렴한 매물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구편이나 아니면은 서구, 달수구를 다시 한번더 가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 가치가 높은 상가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셔서 대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